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목적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의 경우에는 하수급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하수급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와 더불어 보험료 납부 주체 의 변경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주체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모두 원수급 사업장이 신고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신고 서류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의 경우 하수급인 명세서와 하도급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와 하도급 계약서 그리고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의 경우 하도급 공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 기관은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모두 공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팩스로 신고하셔도 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의 경우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의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하수급 사업장이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하수급 신고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이나 하수급 사업장의 건설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및 참고사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의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 종료 전까지도 신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구빈 신고와 하수구빈 사업주 승인 신고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